두 번째 그 종교 개혁 그 기념일을 갖는 두 번째 특강의 제목은 개혁되어진 성도의 장래입니다. 제가 우리 우주 성도가 만들어준 대로 카톡 전자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보냈더니만 한 분이 문의가 왔어요. 개혁되어진 송도의 그 장래, 미래 아니냐, 이게 글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네, 그 송도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좀, 이 시간은 좀, 실제적인 것 하나를 그 다루고자 어, 이렇게 주제를 삼았어요. 그 개혁교회가 아, 무엇을 실제 실천 속에서 개혁했나. 개혁되어진 게 뭔가. 아, 실제 삶 속에서. 아, 그것이 예, 성도의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한 그 장례에 대해서 개혁교회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혁을 했구나. 아, 이것을 잘 배우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요, 그 죽은 자의 매장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대율리 문답 소율리 문답 이건 교리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모범이 돼 있고 어, 예배 모범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9명이 5년 7개월 22일에 걸쳐서 어, 이웨스트민스터를 총회에서 작성했잖아요. 어, 그런데 교리를 만드는 데는 어, 수개월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했는데 이 정치모범하고 어, 특히 예배모범을 일치화하는 데 너무나 피터지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치시켜 놓은 것이 예, 지금 우리 예, 장로 어, 정치라는 당회 이 부분이 일치가 된 것이고 어, 지금 예배에서의 그런 다양한 그뭐 회중교회 독립 그 독립파 뭐 그다음에 이 다양한 성공의 이런 교회들이 다 형이 모였는데 거기서 일치된 것이 예배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배 모범은 예, 개혁교회 전부가 같이 했던 부분이구나 보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의 매장에 대하여 이렇게 일치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시신은 매장하는 날에 집에서부터 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장지까지 정중하게 옮기고 다른 의식 없이 즉시 묻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시신을 정중하게 매장지까지 옮긴 다음에 다른 의식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즉시 묻는다 왜냐하면 매장지로 옮기기 전에 시신이 놓여있는 장소에서 시신의 옆이나 그것을 향해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는 관습 그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관습들은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덤으로 가는 동안과 무덤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지나치게 남용되어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따라서 유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되었으니 그와 같은 모든 일은 중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장지까지 시신과 동행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에 합당한 묵상과 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자리에 목사가 참석한 경우 만약이에요. 그냥 목사가 꼭 참석해야 된다는 꼴로 하지 않고 만약 그 자리에 목사가 참석한 경우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장할 때 살아생전 지위나 신분에 적합한 사회적 존경이나 경의를 부인하라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 예배 모범에 따르면요. 죽은 자의 몸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죠? 죽고 나면 사람이 아니니까 어 성경은 죽음, 성도의 죽음을 뭐 이렇게 예, 10편 116편에 가보면 어, 15절이죠 어, 예전 개혁 한글에는 성도라고 되어 있고 개혁 개정은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경건한 자,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존귀 본다, 귀중이 본다 예. 죽음을 존귀 보는 거지 죽은 자의 몸을 존귀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먼저 1번 이 예배 모범에 따라 이런 개혁 장로교회들이 어떻게 헌법 안에서 어떻게 이것에 준하여 어, 이 예범을 범에 따라서 어떤 이 장례를 예, 생각하는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장례는 교회 교회의 일이 교회. 아니다. 1번 개혁교회 교회 질서 65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례는 교회적인 일이 아니고 가족의 일임으로 이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 어, 죽은 자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예, 교회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남은 유족들을 위한 일이지 예, 죽은 자와는 예, 이렇게 교회와 연결해서 그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있어지는 것은 다 이제 남은 유족들과의 관계와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뭐 그런 측면이에요. 이번 보세요. 결혼은 성례나 공예배는 아니지만 교회가 주관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을 이렇게 다루냐면 결혼은요 어, 이런 장례와는 다릅니다. 결혼은 완전히 교회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언약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에 반드시 주도적이고 주체적이에요 결혼은 그렇습니다 성례나 공예배는 물론 결혼은 아니지만 교회가 주관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장례만 달아요 왜 그런지 보세요. 거룩한 자손을 통해 교회를 확장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언약을 맺는 일이요. 교회에 속한 성도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당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당회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 교회 안에서 등록교우로서 어, 개인적으로 어, 결혼을 뭐, 요즘 뭐 부모도 뭐 이렇게 부모나 모실까 그, 그, 그 교회의 장로님이나 교회의 그뭐 이렇게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뭐 결혼을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그 교회의 행사로. 교회의 거룩한 예식으로 치루죠. 왜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부분. 그러나 3번 장례에 대해서는 장례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그 다음 일회를 치루는 장례에 대해서는 교회가 주관하거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해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 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들은요, 부모가 죽어도 안 갑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약은요, 신약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여우도 구리 있고 뭐 공중 나는 뭐 새도 뭐 복음 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거기에 있던 한한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부모가 죽었으니까 장사지내고 갈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굉장히 매정하죠 죽은 자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성경의 명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에 대해서 교회가 더 이상 그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산자를 위한 책물을 주었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어떤 명령도 준 바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죽은 사람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하고 복을 빈다든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물론 장례는 유가족들에게 큰일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돕고 목사가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간소한 장례 예식으로 합니다. 그 이상의 예식을 만들어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한번 예, 오늘날의 장례 문화를 한번 2번 볼게요. 1번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은 죽은 자를 위한 장례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최고 도리로 여기죠. 그래서 죽은 장례식의 그 초상집이죠. 초상집에 곡소리가 나야 된다고 해서 그 이렇게 곡소리 알바도 쓰잖아요. 돈 주고 막 이렇게 곡하라고 하고 뭐, 이 죽은 자에 대한 장례 예식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해서 그 무덤을 이렇게 유교적 관습에 따르면 뭐 묘지 옆에다 운막을 짓고 뭐 효자는 3년상을 치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죽은 자에 대한 그 의식과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최상의 부모에 대한 돌이고 예라고 생각하죠. 장례를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의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고 어, 또뭐 이렇게 묘지나 그런 명당 그 후손들의 삶이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의나 죽은 자에게 입히는 옷이죠. 관에 많은 돈을 에, 좋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부모님에게 뭐뭐 뭐 제대로 이렇게 고기도 안 사주더니 만 죽고 나니까 이제 관도 뭐, 오동나무 관인가? 뭐, 이렇게 좋은 관으로. 네. 일단 장례식 가면 그러죠. 관 값이 다르잖아요. 어떤 관으로 쓰겠습니까? 근데 다 보면 뭐, 500불, 1000불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2000불을 다 좋은 관, 미니멈 관맨 밑에 안 쓰죠. <웃음> 제일 좋은 관으로. 많은 돈을 드리고,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고, 여기 로질에 가면 가봤더니만 중국 사람 같은데 그 가족 묘 가족 묘해 가지고 뭐 무덤을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거기 열다섯 개인가를 다 캐놓고 그 뭐죠 울타리까지 다 쳐놨더라고요 자기네들만 다 근데 뭐 아주 그 햇빛 잘 들어가는 곳에 그렇게 잘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고 온갖 복잡한 의식들을 갖추어 장례를 행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장례만큼 미신과 우상숭배적인 관습이 많이 이렇게 배어져 있는 것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자가 죽은 후에 연옥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죽은자를 위한 기도, 마귀를 쫓는 의식, 온갖 미신적인 의식들을 행합니다. 연옥에 있다가 머물다가 아직 그 다음 일들이 있잖아. 연옥에 있다가 낙원에 가야 되니까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 어떤 의식들. 음? 면제부, 면벌부죠.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들이 다 이런 거죠. 연옥에 있기 때문에. 연옥설 때문에 사실은 면제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는 이러한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의식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례를 교회의 공적인 예배나 의식으로 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장례 예배라는 말 자체도 안 썼어요.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물론 아니고 그리고 장례 의식, 예식 자체를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체를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두 그 가지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그 다음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개혁 교회는 장례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의 일로 여긴다. 두 번째 예,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일에. 정말 뭐 이렇게 남의 집 불난 거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함께하고 참여를 하는데 최소하게 간소학 장례 예식으로 합니다. 최소한 간단하게 장례 예식으로 합니다. 2번 볼게요. 오늘날 이민 교회의 장례 문화는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의 장례 예식은 한국의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다수 섞여 있습니다. 대개 죽은 사람이나 유족의 지위에 따라서 어 이게 이제 교회장, 노회장, 총회장이라는 이, 이게요. 어 그뭐 그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또 목사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교회장으로 치른다, 뭐 노회장으로 치른다, 뭐 총회장으로 치른다 이런 말이 좀더 굉장히 거창하게 음? 그 뭔가 거기다가 그 굉장히 어떤 권위를 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장례 이름도 이건 총회장으로 치릅니다, 노회장으로 치릅니다 이렇게 좀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장례를 치르고 또 보세요 순서도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등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일단 죽으면 임종 예배, 그 다음에 뭐 관에 들때 입관 예배, 또뭐 옮길 때 발인 예배, 또땅 속에 또 이렇게 집어넣을 때 하관 예배, 여러 차례 예배를 또 드리고 그리고 해마다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죽은 자나 유족들을 뭐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공로를 칭송하고, 아, 이분이 교회에 어떤 일을 했지, 이분이 음.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깁니다. 자, 중요한 것은 3번이죠.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는 이유는 우리 서장 로님이 너무도 잘하셨지만 시간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웃음> 30분 안에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30분으로 해야 될것같아자 작전이었죠 장로님 작전. 성도의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 개혁교회로서 우리가 어, 개혁교회다. 개혁이라는 음,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그 장례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진짜 적용할 것인가 어, 이, 이거죠. 어, 로마 카톨릭이나 어, 그또 유교나 그 동안에 했던 것처럼 미신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관례와 관습대로 그냥 여전히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에, 성도답게 할 것인지 에, 뭐 가까이에는 음,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 계실 테고 또 여러분 자신이 에, 자녀들한테 내 예식을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로 유언으로 남길 텐데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어,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번 예배 모범에서는 바로 어, 그날로 그냥 무드라고 했지만 이것은 당시 상황도 좀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는 요 의료나 또 냉동보관시설이 지금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예, 왜냐하면 병들이 막 번지나 아까 했잖아요. 흑사병.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날로 어, 죽은 자의 몸은 의미가 없다. 어, 이미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영혼이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 의료나 냉동 보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그냥 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좀 다르죠 음,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 굳이 에, 3일장의 관습을 거부할 필요는 음, 없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조문을 위하여 어, 3일장이 적당합니다 음. 그러나 보세요 주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 말하자면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2일장 혹은 4일장으로도 할수 있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2일장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2일장으로 합시다. 네. 네. 2일장입니다. 2일장 자, 이빈소에 에, 장식에 대해서 그 영정사진을 갖다 놓고 꽃장식을 하고 에, 향초를 갖다 놓는데 에,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 뭐 그런데 또 하게 되면 또할 수도 있어요. 에, 그러나 안 하는 게더 좋다. 에, 뭐 하... 그 왜냐하면 음, 사진 보고 이렇게 조문객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니까요. 뭐 거기다가 뭐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 저분이었구나 우리 할아버지였구나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얼굴을 볼수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갖다 놓으면 뭐 개혁 교회가 개혁을 안 했느니 거기다가 막 열불 내지 마시고 아 그래 뭐할 예, 수도 있다. 근데안 했으면 더 좋았을걸.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일단 안 하는 게더 좋다입니다. 자, 3번 교회의 참여에 대해서 결혼 예식은 교회가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데 장례 예식에 대해서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을 당한 성도에게 매우 큰 일인 만큼 교회가 힘써서 함께 참여하며 도와야 합니다. 성도가 상을 당하면 먼저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장례의 절차와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렇다면 장례 예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장례식장에서 드리는 그 예식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되는가 개혁교회는 별다른 의식이 없이 시신을 무덤으로 운구하고 매장 후에 매장 후에 목사가 교회로 돌아와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 것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목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교한 게 아니라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물론 이제 그 필요한 거니까 그. 매장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례 그 일을 하는 그쪽에 이렇게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 않고 교회 그 예배당에 와서 또 물론 그러면 조문객들도 같이 와서 그 이곳에서 그러니까 유족들 중심인 거예요 유족들 중심인 거예요 어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장례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 유족들과 조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기회죠 개인적으로 저는 장례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커요. 반드시 반드시 이때 복음을 전해야지 그. 그 죽은 자에 대한 어떠한 일들을 시시콜콜 다루면서 뭐 어떻게 살았느니 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니 이게 의미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유족들도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자, 반드시 매장을 해야 할까? 반드시. 자, 성경이나 교회 전통에서는 매장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달라졌죠. 어, 그, 오늘날은 그, 뭐, 한국도 그렇고 매장할 장소 자체가 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또 보니까 로젤도 보니까 뭐, 50년, 100년 만에 또뭐 매장했어도 뒤에 없는다고 하대요. 음. 그러니까, 어, 좀 매장에 대해서, 어,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개혁교회 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화장이나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흙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참조로 뭐 저기 그 어느 분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음 죽으면 저희 집그그 그 뒤에 그 거기에 나무 있으니 거기다가 뿌려 주겠대요. <웃음> 자기 그집 뒤에 정원이 있어서 그 정원에다가 나무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나 이렇게 화장해 가지고 뿌려서 거기다가 그래. 아 좋은 생각이라 고 그랬어요. 거기다 내 편말 하나 붙여 놓으라고. 자그 비성경적인 장래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연결식연결식이라는 말은 영원한 결별식이에요 어떻게 그 여, 영, 영, 영원한 영 결별이 됩니까? 잠시 잠깐 뒤면 우리도 죽을 것이고 죽고 나면 그가 낙원에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도 낙원에서 만나거든요 연결식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고요 명복을 빕니다. 이 명복을 빕니다가 불교용어예요. 저승에서 받을 복을 말하는 거예요. 명복이라는 게. 저승에서 받 아니 이승과 저승인데 저승에서 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도 장례용어에 대해서는 비성경적입니다. 특별히 천국환송예배. 여러분 장례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란. 성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로도 예배로 들어가면 안 돼요. 돌 예배, 아무 아무게 뭐 출판 목사 출판 기념 예배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예배는 예배는 엎드려 예예도의자에다 절배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엎드려 절하는 대상이 하나님. 이셔야지. 어떻게 죽은 자가, 응? 죽은 자가. 사실, 유교 문화에서 보면요. 죽으면 아들이 죽어도 아버지가 죽은 자에게 무릎을 꿇어요. 응? 절을 한다고요, 거기다가. 유교 문화에서는. 죽은 자가 그렇게 높아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응. 절대 장례 예배, 결혼 예배 없습니다. 개혁교회는 예식 그리고 천국환송예배 아닙니다. 그런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이 밖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수위나 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문제와 입관시 부장품을 넣는 거. 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가 늘 즐겨 읽던 성경 거기다가 넣죠. 네? 그리고 늘그 뭐, 뭐, 성경을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부장품들. 사무제, 예, 그 다음 사식구제. 예, 그 대면 기억해서 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죽음을 추도하고 하는 이 비성경적인 의식들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정하죠. 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의 죽음이지 죽은 자의 몸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간 이 몸은 하나님의 부활과 초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어, 썩어지는 이 썩을 몸이 음? 몸에다가 의미를 두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말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종교개혁 첫 번째 하나님이 제1종교개혁을 통해서 하신 일이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찾아준 거잖아요 성경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말은 뭐 성경을 읽고 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교리에 따라서 해석하고 읽고 하는데 삶은 삶 속에서 죽음의 딱문제덕치지만 아버지 죽고 아내 죽고 뭐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그냥 세상이 하는 식으로 관례와 관습과 미신적으로 이것은 성경을 바로 읽거나 성경의 본질을 회복받은 게 아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닥쳤을 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예식을 하는 어떤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마음에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요 성도의 불신 가족을 위한 장례 교회가 송도의 불신 가족의 장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목사는 유족들의 위로에 초점을 두어서 예식을 진행하고요.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에 대한 굳이 유족들을 위로한다고 소망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 뭐 일태면 어, 교회는 한번 오신 적이 있냐고. <웃음> 그리고 죽을 때뭐 어? 어떻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죽었는지 뭐 그런 거 했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구원은 어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고 몸을 입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교리에 맞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이 구원을 사실은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구원을 가진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입으로 인나요 구원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믿는 것과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에서 나와지는 그삶 실천적인 분명한 열매 이런 부분들을 보지도 않고 불신자로 살았는데 평생을 살았는데 그 유족들을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천국 소망을 언급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관습을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에 어긋나는 것들을 배제하고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장례를 행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잘해야 합니다. 죽을 때, 죽고 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멋있게 드러납니다. 이 말은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죽음은 믿음의 꽃이다. 옆에 있는 분 한번 같이 악수하면서 성도의 죽음은 믿음의 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믿음의 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미 나의 죽음은 하나님이 존귀 보시고 받으셨어요. 근데 죽음을 그렇게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았는데 이 썩고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이 죽은 자의 몸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 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은 나의 죽을 자리 또 죽은 이후에 내몸 처리 여기에 그냥 집중해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막 여기다 묘지 사놓고 저기다가 또뭐뭐 뭐. 여러분 성도는. 음.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 살다 죽으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에, 아버지 하나님께 가있고 네내 몸은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덧입는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걸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내 죽을 자의 몸에 대하여 거기 그냥 그... 생각을 두고 그러는 것은 개혁 교회로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바로 된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 믿음의 꽃으로 설명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유언을 남길 때 나의 장례 절차와 예식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남기는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어뭐 관습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화려하게 하고 싶으면 유언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개혁되어진 교회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개혁했습니다 개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인데 내가 이대로 안 한다 그럼 나는 개혁되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나는 장례 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잘 에, 음, 드러내시기를 주의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에,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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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개혁되어진 개혁교회로서 성경을 찾아주시고 찾아진 이 성경 안에서 실질적으로 저희의 삶이 어떻게 개혁되어 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믿음에 개혁된 선진들이 선배들이 무엇을 개혁했는지 특별히 성도의 장례에 대하여 그들이 개혁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는 개혁시켜야 하는 장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미 개혁되어진 장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부분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머리로 알고 교리로 알았던 것이 실제 나의 것이 되었나?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시켜 나와야 되는 것으로 나는 갖고 있나? 실제적인 부분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의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뵐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이 썩어질 몸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이 하나님의 영광된 지체가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